못참겠으니까 아 될지 안될지도 될지 모르는데 다들 <웃음> 그거 그러니까. 아니 생각이 그, 없는게 뭐냐면 지금 육별명이 보고 있는데 육별명을 준비를 <웃음> <진짜> 기대하면서 야야여기야 <웃음> 여비야 여비야 여비야, 여비야 그건 말이 좀 심했어 야, 야 뭐라는 우리한테 말하는 건 참을 수 있는 그런거예요 우리한테 참아서 말안해준거예요 그러면? 야어 네? 아니 참아서 말 안하는게 아니라 다먹은거지 <목은> <목은> 그냥 어... 생각 없이 <웃음> 아니, 생각 근데... <웃음> 아니 <웃음> 얘들아 얘들아. 아또 그런 게 뭐냐면 저 아, 나도... 600명은 지스타에 아니... 케빈님 막 이렇게 당연히 할줄 알고 다들 막가드나 말아야 되나 오늘부터 준비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텐데 부산 k t x 가왕 10만 원이야 10만 원. 원 니네가 온다 그러면 내가 뭐 교통비 같은 거안 해주겠냐 아니, 아니 우리 우리 우리가 오는 게 문제가, 문제가, 아니고, 문제가 아니라 대관을 안 했잖아 아직까지 그래 안 했지 안 했지 어. 어 대관을 안 했는데 저 사람들은 대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할 거란 말이야 정말? 그지 어, 당연하지 왜그타 같은 행사한달 전쯤부터 어, 예약을 그때부터 해야 돼요 가는 내려와서 첫번 바로 숲도 보고 숲도 다시 차 타고 올라가는 해.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숙소도 예약해야 되고 이게 무슨 하루 그래, 이틀만에 막 가려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 내가 얘들아 미안한데 시청자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재밌어 예? 어이 어이 마, 니 돌았나? <웃음> 아나 어, 더이상 더, 더 말해야돼? 뭐 어, 진흥하고 드셔세요물좀가져 아, 정말 진지하게 어... 물어보는 건데요 <웃음> 어, 더 말해야돼 뭘? <웃음> 저희는 직원인가요? 들러리인가요? <웃음> 우리가 무슨 신부 어? <웃음> 결혼식 들러리도 아니고 야 들러리도 뭐해야되는지 알려줘 장소와 날짜는 오는 <웃음> 어? 하객들보다는 먼저 알려줘 <웃음> 사장님 우리 혹시 노빈가자 아무튼 오늘의 휴풀풀 일단 맵 자체가 제리가 생각나는 탐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이거 뭔 맵인지도 모르겠어 일단 한번 시작해볼게 뭔가 설명을 잘 숙지를 하고 가라네 근데 이게 어... 우리는 쥐사구입니다 쥐사꾸요? 쥐와 <웃음> 고양이들은 천연적인 적입니다 우리는 천적이란 뜻입니다 그러네요 천적이네요 <웃음> <웃음> 우리는 고양이들로부터 숨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은 치즈입니다 치즈 아 우리의 갓이 아니라 우리의 꼴이에요 꼴 <웃음> 우리의 꼴은 치즈입니다 치즈 아, <웃음> 케빈님 영어 필기체 혹시 못 읽으시는거 아니죠? <웃음> 아니 갓으로 <가스로> 보였어 저게 <웃음> 아니 그래서 왜 신이 치즈니까 아니, 왜 쥐들은 숭배할 수도 있잖아 치즈를 저기 상자에 빨간 버튼 저기 상자에 버튼. 아, 꽃 빨고인데. 아, 하이. 뭐가? 너냐? 여, 여기, 여기 버튼 있는 거예요? 아, 뭐야? 이거. 아, 버튼 아, <웃음> 나도 버튼인 줄 알고 눌렀다가 너무 리얼해. 저거랑 나, 근데, 너무 비슷해생겼잖아그니까 똑같아. 어 됐다. 오! 얘들아. 오, 뭐야 뭐야 뭐야 오. 뭐야 뭐야 오, 뭐야. 코신이다. 우와. 오 코신이 있어. 곰이다. 와 맛있는 맛있겠다. 음식이구나. <웃음> 오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근데이잖아 요요요! 요요요 어, o o b 내가 돌아올 때까지 식탁을 지켜라 돌아 왔을 때 식탁이 조금이라도 바있다면 너는 뒤진다 이렇게 했어요 맞 오오오 오 오오 손이다 손손손야 다도. 아 저걸 어, 눌러 잠깐.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 위에 칼 위에 칼칼 칼. 칼 여기 있다 칼 버튼 칼 버튼 칼 버튼 칼 야, 버튼 고야 누르면 왠지 너무 으아 <웃음> 아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 야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끝내버려 그냥 아니 너무 너무 잔인해, 잔인해. 찍어버려 야야 무슨... 원본 통과 제리가 이거보다 30배 잔이네 그건 맞아 눌러 눌러 눌러 그렇지 와. 똥똥 아 귀여워. <웃음> 이 자식들이 어, 지금 안 잘렸대. 아하. 아. 아어 어. 아마 지... <웃음> 저거 저 고리 둬서 이제 유인을 하는 거네. 안편아형 넣는 거 아니야? 안편아형 <웃음> 형 넣는 거 아니야? 일로 와 너가 가 너가. 그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. 어, 가 보자. 가 보자. 궁금한 내가? 사람이 가 보자. 궁금한 <웃음> 궁금했어. 아! 아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한안아한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 돼! 안아안 돼! 아 돼! 안아안 돼! 아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라 돼! 안 돼! 안아안 돼! 안 돼! 뭐야 어!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어 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구멍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<끝> 안 돼! 안아안 돼! 안 돼! 안아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오오오오오오오오야야 야, 니네가 월드워지도 아니고 뭐라고 <웃음> 이좀비같은 <같았다. 웃음> 콘센트로 나왔어 우리 어 콘센트다 콘센트 어 쟤한테 뭐 하자 그래 골탕 맥이는 거다 이거 우리 진짜 뒷대야 이 정도면 어나 요즘 못 먹는 것들 천지네 <웃음> 아니 근데 여기, 여기 <웃음> 전선도 연결하고 뭐 냉장고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어 여기 열어줄게 어 이거 봐 이거 내려온다 오, 아 엘리베이터. 이거 이거. 그 이거 갖고 올라가는 건가 보다. 근데 어, 무슨 얘길래 어! 엘리베이터가 있어? 냉장고 아! 안에? 우리 집 냉장고에 엘리베이터 있어요. 아아아아아아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. 어 어. 아아 아, 아, 잠깐만. 아, 자, <웃음> 야 라미 빼 라미 빼. 저대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? 뭐라고? 열두 시가 되면은 문을, 문을 이대로 나. 냉장고 문 닫히면 다 죽는 거야. <웃음> 뭐야 잠들려고 해? <웃음> 너 눈을 왜 그렇게 뜨냐? 아, 아, 아 잠드는 거구나. 졸려. 아 졸리는 와, 거네. <웃음> 아 맞춤해. 야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. 진짜 뭔가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온 거 같아. 응아 음. 귀여워. <웃음> 누가 어, 저렇게 이족보행을 하냐 고양이가. 아 근데 어? 꼬리 봐한 번만 만지고. 쓰러지. 자는 <웃음> 쓰러져... <웃음> <쳐는> 거 봐. <웃음> 지금이야. 제 밥에 약타자. <웃음> 아니. 야. 그러면 기왕에 밥에 쥐약을 타는 거야. 요! 점프다! 조금만! 여기 여기 여기! 점프 점프! 점프 점프! 점프! 점프! 점프! 어 점겄다! 올려줘! 온도 올려줘. 아 원돈. 야! 온도이야 올려줘! <웃음> 올려줘. <웃음> 올려줘! 방구 뿡뿡띠! <올려줘>. 뿡뿡뿡! <웃음> 청국장 쉬워! 청국장! 이게 뭐야? 야 이거 소스 뿌려가지고 하는 거다. 아 맞는 소스 뿌려야 되나? 아 설마? 아 저렇게 옆에 화면 봐봐. 음. 그럼 나와. 음. 그 소스 아니래 이제. 아. 음 옆에 아 화면이 있잖아. 나도 들고 가. 나 들고. 또. 들고 가. 넌 그냥 나가라. <웃음> 근데 이거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비벼서 오면 와지는데. 오. 에. 이 제작자 <웃음> 성해가 있는데. 야유 플레이하나? <웃음> 야유. <웃음> 된다고 알려줬는데. 네. <웃음> 뭔가 순서가 달라 보이는데? 오른쪽에 거울이잖아요. 아, 오른쪽에 거울이니까 이러면 우리가 다 그래. 밟을 수 있는 거야. 응. 지금 가 그러면. 오, 그런 아, 샷필이 <웃음> 타이밍이 아왜 이러는 건데? 타이밍 진짜로. 헬로? 헬로? 내가 넣은 지 아니? 우! <웃음> 스윙스 인든. <있는? 웃음> 야, 진짜 맵 퀄리티 너무 좋네. <웃음> 아, 드디... 아! 어, 뭐야 이거? 우와. 왜왜 왜? 왜, 왜? 이거 잘봐 저거 선반 봐 저거, 안 봐, 저거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나와 야 근데 이거 뭘 표현해 놓은 거야 이거 이게 뭔지 알았어 뭔데 이 위에 오면은 거시기가 있어 <웃음> 그... 아저 뭐라 불러 레버 레버 <웃음> 아 그래 <웃음> 아 한편아 <패나. 웃음> 네 네가 지금 거시기를 그렇게 쓰면 <웃음> <웃음> 어 그게 이게 바뀌는 거야 거시기가 근데 어, 그래도 뭐 엘리베이터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이거... 저거 철창이다 철창 내려준다 어 이거 같은 방향으로 하면 철창이 내려가죠 어한편아 가만있어봐 네. 그거 조작 <웃음> 이런 쥐새끼가 <웃음> 야씨 조작하지마 위에서 이거 조작이 아니라 저기 철창문 열어주는 건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세요 네 저희 닷겜 한편이가 조작한 게 아니야? <웃음> 야 이거 자동 자동. <목소리> 주새끼한테 주새끼라고 욕해서 미안. <웃음> 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. 어 여기 전선이 있어. 아요거 물을 틀어라. 아, 힌트를 저렇게 주네. 어 좋다. 어, 너무 잘만 들었어 이거. 근데 이거 전선 냉장고로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어. 일단 어떻게 근데...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음. 어 일단 저거부터 먼저 될것 같은데 물을 트는 거. 그렇지. 아물 어. 틀어가지고 쭉 내려가. 봐나나나나나나나나 <웃음> 나 뒤져! 나 여기 지금 물 아니야! 물 꺼!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형! 형 잠시만 빨리 해! 형! <웃음> 웃을 때가 아니야! 빛이 웃을 때가 아니야! 이, 이 자식아!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형나 머리 잡아서 빼줘! <웃음> 머리 못 잡아 손안 들어가 <웃음> 아니야 얘, 얘 잡혔어 아까 봐봐 <웃음> 그 유리야 유리 <웃음> 각지에서 대참사가 일어났네 는 <웃음> 쟤는 <웃음> <웃음> 야야 <웃음> 야, 톰은 <웃음>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네가 죽었어 알려주세요 톰은 정작 가만 히 있었는데 와 이렇게 됐다고 집이? 이제 톰 뒤졌다 주인아들한테 어? 우리 전선 들고 가자 야 라미한테 전선 꼽는 거 맡기지 마제 콘센트 이상하게 꼽는 애란 말이야 아니야 잘 꽂았어 <웃음> 어 그렇지 오, 이제 오, 저거를 잘 저거를? 꽂는 게사랑인 사람 어. 어 그럼 이거는 뭐지? 이거 여기다가 하는 거 여기다가. 아, 아 이게 전선. 이아 우와 야 감전 감전 시키는 거야 이 미친쥐들. 아니 얼리는 거 아니야 바다? 아 그런 거야? 어 그러네 얼었다. 얼리는 우와. 거네. 야, 짜리, 그럼... 짜리 기야어쟤 얼었어 그럼? 얘는 집안이 이지경 될 때까지 잠 거야 그러면. 야얘 지금 깜짝 놀라겠다 깨면. 와어 <웃음> 얼굴 파래졌어. 어 얼었는데? 이제 우리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? 투디 언제 저기 가 있었어? <웃음> 너왜 여기 있냐? 빠르다. 나여깄요 보근 보근 어? 아 지금 톤도 얼어버린 거네 오 어? 이대로 망치로 내려치면 깨질 텐데 아이씨 톰과 제리에선 근데 진짜 그럼 야 됐어 됐어 이제 식탁 위로 올라 갈수 있을 거아 잠깐만 잘못 왔는데 이제 만찬 어, 가시면 어, 돼? 어비님. 어. 잠깐 이쪽으로 와 보실래요? 여기부터 음. 바닥에 있는 글씨 흐릿하게 써져 있는 걸 이렇게 읽어보세요 아 땡스 포 플레잉이다 이야 그러면은 진짜 다온 거야 올라와, 조금만 힘내. 목표를 보자. 어, 좋았어. ]겠다. 어, 왜 그래? 한 펜이 이 개. 깨... <웃음> 이쥐 같은 녀석. 이거 너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니야, 한 펜이? 나왜 많이 써? 맨날 질질 흘려서. 정작 치즈는 어디 쓰? 시카고 피자에 들어있음. <웃음> 아, 아, 아니 근데 왠지 생긴 게딱 그런 느낌으로 있어야지 될것 같은데? <웃음> 형, 응? 어? 도겸왜 조금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닭 대가리 부분이라서 그래 일로 와야 똥꼬야 너는 넌다 파여있거든 이쪽을 보고 싶었던 거잖아 너는 앞에이쏙 <웃음> 들어가겠네 아주 집어넣잖아 닭궁집. 아 들어간다 진짜 닭꿍집같이 생겼다 앞에이 뭐? 근데 여기 집주인 아주머니는 음식을 저렇게 차려놓고 밤새 어디 나가 있는 거야? 그러게. 그러니까 12시 넘었는데 거. 어 클럽 가 <웃음> 클럽을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남자분을 꼬셔서 이 음식을 해놓은 집으로 데리고 <웃음> 오, 술까지 있네? 오늘 밤은 뭔 소리 하는 거니?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나가기 전에 좋댔다고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구독까지 노바 노바 노바, 노바, 노바, 노바, 노바 야 <웃음> <웃음>